안녕하세요. 호절비입니다. 오늘은 감자 짜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미니 양배추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송이버섯 3개, 감자 3개, 양파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2스푼, 고추장 1스푼, 마늘 1스푼, 된장 4분의 3스푼, 생강 1티스푼, 그 다음에 진간장이 4스푼 그 다음에 물엿 2스푼 맛술 4스푼입니다 재료는 뭐 오늘도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 텐데요 어, 오늘 재료 손질은 가급적이면 어, 잘게 잘게 썰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감자 짜그리는 입맛 없을 때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아요. 밥에 시 어, 밥에 비벼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어, 뭐 상추 같은 쌈이 있으면 이렇게 쌈에다 싸갖고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요즘 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의사선생님 말씀이 상태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 하셔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를 걱정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통 이짜글이는 스팸으로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스팸보다는 이렇게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없으면 어, 닭고기로 해도 돼요 뭐닭 어, 다리살이나 음, 뭐 닭가슴살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이 요리는 뭐 따로 뭐 어떻게 어떻게 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놓고 맨 처음에 돼지고기만 조금 볶으시다가 한꺼번에 넣고 감자가 푹 익을 때까지 감자가 완전히 익어야 돼요 푹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뭐 재료 손질도 이 정도면 다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돼지고기를 볶다가 이 준비된 재료를 다 집어넣고 푹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그럼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스불을 키시고요 냄비에다가 기름을 좀 둘러줍니다 기름을 둘렀으면자 둘러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 자 여기다가 준비된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돼지고기는 오늘 한 250g 정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돼지고기에다가 맛을 준비된 맛술 집어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생강. 돼지고기를 이렇게 볶다 보면 돼지고기 핏 이렇게 핏물이 보이는 게다 이렇게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되면 돼지고기를 이렇게 볶는 느낌이 돼지고기가 좀 탱글 탱글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정도면 준비가 다 된겁니다 이정도면 다볶은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준비된 야채를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고춧가루도 집어넣고 고추장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된장도 집어넣습니다 간장도 집어넣고요 맛술 물엿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늘도 집어넣고요 자이 다음에 여기다 물을 넣고 끓여주시면 되는데 물을 어느정도 넣으시냐면 이거는 찌개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 양은 여기 지금 재료가 있죠 재료가 이렇게 잠길 정도 이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재료가 잠길 정도로 넣으셨으면 이렇게 한번 양념을 골고루 저어 주시고요 야채에서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집집마다 어 불, 불이 불다 다르죠 인덕션도 있으시고 저는 게스를 쓰고 있습니다만 은 이때 어 요리를 하시면서 불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불 조절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은 일단은 어, 끓을 때까지는 강불에다 놓고 끓이세요. 그래갖고 한번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중불에다 놓고 은근히 끓이시면 됩니다. 모든 재료가 뭉글뭉글해질 때까지, 특히 감자는 완전히 뭉그러져야겠죠? 자, 그럼, 어, 이제부터 시간을, 어, 좀 두고 끓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가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저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중불에다 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중불에서 끓일 겁니다 자 저희 집 가스불은 좀 화력이 세서 저는 중약불에다 놓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 정도 끓였습니다 자, 이 정도 짜글짜글 끓여지면 다된 겁니다 자, 감자짜글이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완성이 된 감자짜거리 밥에 비벼 드셔도 좋구요. 어, 상추가 있으시면 밥과 함께 상추에 싸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감자짜거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 맛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고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은 좀더 멋진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